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오, 잡았셨어아 사이즈 좋다.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흥도 왔어요. 올해는 좀 산란 갑오징어를 건너뛰었거든요. 지금 영흥도에 산란 후 갑오징어. 1년생이 아니고 2 년생까지 많이 살아남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온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땡구 낚시. 경영 피싱호가 아니고 경영 호입니다 여수 내려갈 때도 세 마리 보고 가니까 오늘은 다른 건 필요 없고 마스만 구경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심은 좀 있어요 한 28m에서 30m 부심은 있어요 보트대는 베르디타코 문어대인데 초리대는 어떤 거지 까먹었어요 제가 집에 있는 거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씁니다 릴은 어복릴이라서 감아 갖고 왔어요 원줄은 4합 0.3호 오늘 채비는가지채비를 준비해왔어요 단차 20cm 가지 30cm 이렇게 갖고 왔는데 조법은 산란갑이처럼 똑같이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20cm 뭐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30cm 이렇게 합니다. 오늘 식물이다 보니까 안조가 7시 좀 지나서일 거예요. 그 지금 시간이 5시 반쯤 된것 같은데 어, 산란갑이 보니까. 애기를 그렇게 특정하진 않더라고요. 아, 싱커는 1 6호 쓰고 있습니다. 음, 물색은 아직 해가 안 떠서 잘 모르겠지만, 은 흙물이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산란가비는, 뭐, 이카펀치 팍 날리거나, 아니면 와서 확 덮치거나 해가지고, 어신 있게 좀 살짝 당기거나, 이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슬쩍 하고, 감싸죠? 살짝 올랐다고 어디든 있는 빨간등대네와 조리소통 굉장히 좋은 곳이네 이제 6시네 만조 1시간 전이고 해뜰 시간인데 이쪽은 물색이 막찍어내 이동 좀할게한 2-30분 정도 이동할게요 자 2-30분 더 가신답니다 골바닥이 좀 높아요, 높아. 덫칠라니까잘 끼고 다니셔야 돼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식물치고는 무색이 좀 괜찮습니다. <목소리> 자, 가지 50cm. 어떻게 달다 보니까 긴 놈을 달게 됐네. 요 잡으신 거예요? 오, 히트? 한 마리 나오나요, 드디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손만 보신 게어디하요 그래도? <웃음> 어? 자하하셨어 <웃음> 어, 하는데하하하하하지하하 <웃음> 가지을 길게 못쓰겠네요. 가지줄을 길게 쓰니까 다 터집니다. 바닥이 너무 멋져. 지금 직결은잘 안쓰는데 선사님께서 바닥을 되게 멋진 곳으로 보시니까 단차를 잔뜩 내려가지고 단차 10cm, 음. 뭐 7cm 정도 직결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옥저르트 주황 레이저 와, 섬치기를 보시네섬덮이하는지와 물살도 좋고. 섬치기. 어. 서해권에서 섬치기라니. 섬치기 하면 눈은 호강하죠.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어이 고맙습니다 <웃음> 자 비가 오네요 꼬이작꼬 대이작꼬이 찍어보시다가 덕적도 있는. 어? 히트하신 것 같은데? 어, 잡으셨어. 아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레이저 파랑이 나왔네요? 아니요, 고추장. 고추장? 네, 추 아, 색 고추장. 컨닝 했으니까 바꿔야지. 괜찮아 <웃음> 빠르게 빠른쭉빨았어요오 네. 그러면 그린이 먹는다는 아. 소린데 키우라 녹색 고추장 8월에 가의를 보다니 저 8월달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나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섰어 츠 어? 엉키신 거 아닌가? 제가 풀까요? 우와 예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키트? 어, 있어, 있나 봐. 오야 네. 녹색 고추장이네, 녹색 고추장. 두 숙제. 배에서. 보긴 봤어요. 아, 야 오 어? 파란색 레이저 <웃음> 파란색 레이저 요요 a r 파란색 레이저에 못 듣고 지금 거는 a 있다 e p a r 아 n 아 e Paranse, Paranse, Paranse, Paranse, Paranse, Paranse, p 는데 a n s e p 오셨나? 오. s e Paranse, p a r <웃음> 깜짝이야. <웃음> 퓨라 레이저 고추장. 보신거 같은데? 혼자 두마리 잡으셨나? 오 크다 아니 뭐 혼자서 두마리 잡으세요 잡으시는 분만 또 잡네 요번에도 <웃음> 야마시따 그거예요 야마시따에요? 짝퉁 야마시따 고추장이래요 짝퉁 <웃음> 오또또 어, 또또 잡으셨어. 오왜 그러시지? 와우. 새 마리째요. <웃음> 신기하다. 야마시타 짝퉁 고추장. 국방색 고추장이에요. 녹색 고추장, 녹색. 녹색 두 마리 잡으셨어. 항상 갑오징어는 그렇습니다. 성체들은 암수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아까 나왔을 때도 한 마리 잡으시고 옆에 사장님께서 지금 혼자 세 마리 잡으신 분께서 아 근데 생긴 건 성체예요 갑오징어 1년생이다 처음엔 그랬는데 학교에서 발표된 건 산란에 참여하지 않으면 2년까지 산다 했는데 성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그러니까 알을 낳지 못한 거예요 아 어떻게 두 마리 잡으셨나 오! 히트! 오씨. 어이왜 여기서 나오는데 나한테는 안나오지? 잡으셨어? <웃음> 잡으셨어? <웃음> 아니, 앞에 두 번만 잡으셔? 저도한수 오우씨 크다 이거 3m 했어 3m 여기 이어차! 자자 <웃음> <웃음> 자, 여러분 8월에 8월에 가보지고 나옵니다 이야 대박이야 오, 오. 오 대박! <웃음> 예맞 맞았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세분 동시에 세분 접수 세 분. 대박이야 대박. 와 이럴 수가 있나? 시즌 아이구 진짜. 시즌을 세게 하시는 분은 드래그를 어느 정도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확 덮치고 이런 녀석들이 아니라서 지금도 강한이 있었어요. 오, 제가 잡은 거 완전 여수 사이즈였어요. 자, 이비 오는 때 출조할 만했습니다. 와, 8월에 저 처음 잡아봅니다 이런 사이즈. 예, 기분 째지네 진짜. 나왔어요? 나왔어? 이 아, 야, 예. 예. 나오는구나. 요주리 고추장 면장 두개 잡으셨어. 오, 잡으셨어. <웃음> 또 돌아오셨어. <또> <웃음> 와 여기 포인트라 어제랑 상황은 똑같아요 어제도 여기서 한시간 한 정도 해서 앉으실게 상황 어, 비슷해요 있으면 좀 있으면 안물고 있을 정도로. 어이. ㅋㅋㅋㅋㅋㅋ 나오때 집중하셔서 <웃음> 잡으셔야 요 가지 줄에는 나오시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 그냥 가지줄 안다신 거에 나오시는 거 같아요 가지를 잡으시는 분들이 안 계셔? 옆에 사장님께서 입질을 하더라 하셔가지고 바로 가지 떼버렸습니다 누군가 8월에 나온다 그러면 말로만 들었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8월에 무슨 갑오징어야 그랬을텐데 자 멋지게 챔질 하시고 와단독선도네말이들요 단독선들로 가셔 혼자 잡으시는게 혼자 자수박고추장이에요 소박고추장 지금은 잡으신거요 야아 어! 아깝다 떨어졌어 안나오는거 힘들게 잡으셔 떨트리셔 <웃음> 잡으셨는 저번만 잡으셔 오우 놓치시고 또 잡으셨어 <웃음> 선두가 바뀌나요? <맞긴 해요>. 훌 <웃음> 치긴 해또 <웃음> 잡으셨어 저기 저기 중간에 어, 우 이야 따문따문나와요 여기 포인트 되게 좋은거봐 갑오징어는 멘탈 게임 옆에서는 잡는데 나만 못 잡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처럼 패턴이 안 잡히거나 B시즌일 때, 이럴 때 와서는 안 잡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히트 잡았죠? 네 히트 조이 갑오징어가 있는데 내 채비가 흘러가니까 그렇지 본 시즌이 되면 그때는 실력 차이가 나 <웃음> 그때는 실력 차이가 납니다 패턴도 잡아야 되고 감도 좋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B시즌에 나오는 이런 갑이는 멘탈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도, 면광 했으니까 전 됐어요, 이제. 삼복도 <웃음> 위에, 가오징어라니 참. 세마리 잡으셨죠? 네. 이야. 오, 반찬 가질 수가 많네. 수시반 와 끝날물인데 조류가 그냥 장난 아니네 햇볕이 안지니까 아, 오늘 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뭐, 일반적인 가보징은 물대로 오물까진 괜찮습니다 7,8 9물 그때부터 막 물이 막 뒤집어지죠 오늘은 물색은 괜찮았어요 여기는 조금 탁수긴 한데 12물까지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뻘이 들고 올랐던 게좀 가라앉기 시작하죠 13물부터 좋은 물때다 그러는데 어13 조금 무시 1,2,3,4,5물까지 오시면 말일수는 몰라도 면광 은하시지 않을까 8월달에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구경만 한게 아니고 한수 했으니까 어 나왔어. 야 잡으신 거예요? 네, 잡으셨어. 후미, 후미. 히트! 야, 뭐, 갑자기 막 나와. 여기 있는 데였어. 오, 크다! 어 잡으셨어. 크다, 커. 이야. 마수신가 이야, 마우스 축하드립니다. <웃음> 야, <이야>, 언제 정신했어. <점심했어>? 자, <웃음> 막탄 <웃음> 아, 스포트 4월 도 인벤. 키오라 내추럴? 키오라 레이저 고추장. 도괜찮오자 저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털렸어요 네 마리 잡 와이 리으신분 많으시네 자 여러분 이게 8월 달조항이에요 영흥도 저는 오늘 공동 꼴찌 했어요 이거 한 마리 <웃음> 사장님! 사장님 몇백 분못 잡으셨죠? 아니 사장님 말씀이세요 못 잡으셨죠? 이거 가져가시라고요 아주실거예요예 아, 예, 예. 아전 조항, 조항 보러 왔어요 조항 진짜로 나오나 많이 잡았으면 많이 나눠 드렸을텐데 한 마리 밖에 못 잡았어 <웃음> 자 이거 한 마리 드리고 한 20일 정도 있으면 조금미시즌이니까 쭈꾸미 잡아먹다가 한 9월 보름 정도? 중순 정도 되면 갑오징어 또 담아갈만한 녀석들 섞여서 많이 나오죠 7월 30일, 31일은 5마리, 6마리 잡으신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영웅도 전체에서 한 분이 20, 22마리인가?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아 저는 오늘 보람 느낍니다 8월 달에 이 정도 조항이면 쭈꾸미 시즌까지 훌륭합니다 그 집합에 필하신분 얘기하세요? 자, 사장님 이, 이것 좀 가져가세요 네. 저, 꼭 들이셔야 돼요. 사장님 한 마리 잡으셨으니까. 네네네네. <웃음> 아, 그쪽, 그쪽 뽀이이시구나. 어, 사장님 뽀랑 저랑 비슷하시네. 사이즈. 자, 하루 재밌게 잘 놀러 갑니다. 오늘 영흥도 아, 짱구낚시 경영호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